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야 진짜 근데 마음같아서는 터치단일보나는 챔스단일 와 챔스시즌을 네, PCL이라 했었나? 아, 어우 목이야 어, 아, 나이스 갈보퍼딱 로크 주고 움직입니다. W 한번더 나이스 피시인가 하여튼 그거 겁나 좋아 보이던데. 자폴포그바 루드 굴릿 리아저 좋을 좋아 보이네. 잘 막는다 아, 너도, 누군가 했더니, 잘 맞는다, 너도. 누군가 했더니 아, 돈나였네. 잘맞더라 어쩐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 팀도 개 꿀일 수도 있겠는데. 텔릭. 여태까지 한번도 생각 못해봤는데 다른 분들도 생각 못해봤을거야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숨은 스쿼드 고수라고 인정할게요 뭐냐 무슨팀이냐 라고 한다면은 이팀 어떤것같아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이탈리아 축구 잘하잖아 이탈리아 하면은 선수들 누구있냐 잠시만 나 궁금한데 갑자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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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일단은 보자 졸라라는지 퀄리아렐라 뭐 이렇게들 있는데 이 팀들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퀄리아렐라보다는 발로텔리 발로텔리한돈좀 만약에 돈이 4억있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발로텔리 자 스트라이커 어 아, 왜이렇게 렉이 걸려 발로텔리 g 얼 시즌이 최강이니까 3카. g 얼한 3카 발로텔리 해두고 L 더자 L w 에는 누굴 쓸까? 키에사. 키에사 이런 선수 딱 3카. 델피에로 인자기 전에는 그거고 델피에로랑 인신의. 인신의 이 선수도 꽤 유명하지 않나? 시세가 보면서 좀 하자. 한3카정도 간다 치고 A2. 속력으로서는 꽤 나쁘지 않은 앤데 애가 키가 너무 작다 아 질준이 안녕하세요 키가 너무 작고 델피에로 같은 경우는 음 델피에로 174의 양발잡이고 민벨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싸움이란지 이런 부분 몸싸움도 굳이 뭐 그렇게 세다는 편 아닌데 윙마 치고는 좀 나쁘지 않은 편. 근데 속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신이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보자고. 키에사, 어 키에사는 토치 삼카 쓴다 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삼카랑 이렇게 비교했었을 를 때. 음, 뭐 시아크로스, 민벨, 오 몸싸움. 돌파적인 부분에서는 엔지가좀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크로스라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토츠가 좀더 낫다라고 보는데 어 저는 일단은 토츠 토츠 볼게요 음. 키에서 토치에다가 엘샤라위라고요 엘샤라위 이 선수 l 더 W로 토치로 봅시다 속력도 둘다 조금 비슷하면서 자 민벨 그 다음에, 뭐, 헤더. 솔직히, 이 키에 헤더 안볼 거고. 몸싸움, 뭐, 침착성, 뭐, 특징. 어느 정도, 딱, 엘더월더 이런 게 정해져 있구나. 어, 오케이. 엘더월더 키에사랑 좋게 씁시다, 그러면은. 자, LW, 키에사. 쟤 둘이 꽤 많이 쓰잖아. 키에사 한, 토치 한 3카 정도 쓴다 치고. 자, 엘더월 더. 엘샤. 이탈리아도 나쁘지 않은 팀 같은데? 써보고 싶다, 와. 잠깐만, 이거, 아 뭐야. 이거 말고. 에 삼카로. 삼카 3카 딱 쓰고, CAM. CAM에 또 누구 있어? 아, 근데 진짜 좀 많이 단일하다. 왜 이렇게 단일하지? CAM에 봐줘. 바조면 끝난것같은데 많이 다니라네 진짜 바조, 가투소, 조르지뉴 어 그냥 바조, 조르지뉴, 뭐 가투소 아니뭐 베라티 베라티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네 바조 C이면 끝났는데? 자 바조 1카 바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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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바렐라 바렐라로? 일단은 한번 어.. 좀 중미로 보고 바렐라 이 선수 아까 누구를 했었지? 터치였나 누구였냐 아까? 왜 기억이 안나 어.. NG 한에1카 정도 쓰고 피롤로.. 파롤로야 파롤로 옛날 그 피롤로가 아니고 파롤로 어 뭐야 애 가격 좀 싼데? 한 3카 야 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꼴결은 좀 별론데 슈퍼라는지중골슈팅이런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쁘지 않은데 야 8월로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8월로 아왜 이렇게 렉이 걸려 8월로 8월로에 한3카 잡고. 오케이 이제 센터백 말디니부터 시작해서 얘네는 근데 중앙만 좀 그렇지 수비 쪽은 완전히 출중하더라고요 아까 봤었을 때 돈나 있고 칸나바로부터 뭐 말디니 일단 말디니 무조건 아 여기다 등록하면 안 되지 말디니는 무조건이요 아 센터백 말디니 자 말디니 그다음에 또 센터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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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헬비에말디니 넣고 그 다음 또 센터백에 키엘린이나 아니면은 키엘린이 아니면은 이렇게 칸나바로였나? 하여튼 걔 놔두고 홀비에 다른 또 선수 어? 한 명이 렇게 쓴다는지 만약에 급여 가능하면와 그것도 개꿀일 것 같은데 다르면 이 선수 그 양발잡이 아니야? 이 선수 내 전에 토트넘인가 어디서 봤었냐 아 그래 맨유 어. 오 이 선수 나쁘지 않은데 양발잡이라는 거는 좋은 점인데 어 속력적인 부분에서가 좀 많이 좀 그렇다 좀 답답할 거야 에메르선 이런 선수는 사기 힘들고 크리스토 아 애들 왜 이렇게 속력이 좀 많이 느려? 아 너무 느린데? 답답해서 못쓸 것 같다. 이탈리아 딱 뭐야 세부능력 가속력이 적어도 80 이상 와어 뭐야 레티치야? 어 뭐야 속력 어, 나오는데? <웃음> 야이 선수다 이 선수 그건 없지만은 요거 이카 사서 딱 쓰면 될것 같은데 급여 딱대고 야 레티치야 차리 선수 얼비로 보내고 얼비로 보내 차리 선수 얼비로 보내 와 겁나 좋다 아 얼비에 혹시 사람이 있으면은 잠시만 저 선수 쓰면은 무조건 말디니 엘비로 보낼 수 있다 진짜 자 여기도 지금 속력 80 이상보단 여기는 한85 이상 보자 잠브로타 플로레린치 한 10일정도 만약에 봤었을때 어 이정도면 나쁘지는 않은것 같긴한데 급여가 좀 되니까 이럴거면 아까 그친구쓴게 나을거 같다 음. 아까 엘비에 엘비에 그친구 어딨냐 레티치아 음. 이 선수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미다나 아무거나 추천해주세요 어, 상관없어 그, 아까, 레디치아 였나? 잠깐만, 이름. 레디치아. 아이 누구야? 레티치아네. 레티치아. 아, 이 선수, 한, 오카 잡고, 얼비 놔둬놓고, 말디니 쪽으로 보내 말디니 보내요 센터백, 센터백 누구야? 또, 아까, 키엘리니? 아, 여기서 보지 말자. 저기서 봐. 자, 센터백으로 어... 네 스타 뭐, 칸나바로랑 키엘린 이 둘이 비교좀이고 보자 칸나바로가 애가 속력... 아예 속력이래 그 키가 좀 작은 대신에 점프력이 되게 높단 말이지, 선수? 근데 키엘린이 키에 이 정도 점프에다가 면은 오히려 키엘린이 쓰는 게좀 낫지 않나? 와... 주민이나 수민인데 토날리 검색좀아 네네. 잠시만요. 와야이 정도면은 센터백으로서 민벨 부분 이 정도면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조금 무거워도 이 키에 이 정도면은 그냥 거목인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키엘리니 키도 좋고 침땡 배달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야 나라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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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보카 급여 되냐? 급여가 제일 관건이야 어 급여 된다 이거 딱 괜찮은데 야이 팀으로 엘비 말디니 칸나바로 네스타 레티치 그 다음에 바를라 아까 그리고 누구 바달라셨죠? 토날리 토날리 푸롱님 안녕하세요 토날리 잠깐만 이거 DF 없애고 지금 이탈리아 팀 한번 보고 있어요 토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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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롤로가 좀 해준다 속력은 애가 어지게 빠른데 공격이나 수비 이런 부분이 파롤로가 좀더 괜찮네요 음. 파롤로하고 델피에로 안쓴 델피에로는 약간 좀 묵직해 애가 뭔가가 CF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당하지가 못하다 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샤라비나 그냥 아까 걔 누구였냐 키에사 어. 이둘 쓰는게 좀더 빠르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파로라바렐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3억 어 2억 8천 198만 9천원 밖에 안한다는 점이점이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나중에 다음에 제가 언제 시간 이라는지 좀가격대고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에 이 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바주부터 해서 겁나 가성비팀 아 이탈리아팀 말디니에 LB가능하고 칸나바로, 네스타, 그 다음에 레티치아라는 저선수가 왔다는 가정하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돈나, 키에사, 바조 이렇게 했었을 때 애들 평균키가 181에 75kg, 그 다음에 어, 나이는 모르겠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3억팀 딱 뭔가가 FW, MW, IMF, 아, DF 이렇게 봤을 때이 정도 스탯은 나온다 라는 점 음... 키에사 엔지시즌으로 업그레이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4억 있는 가정하이라는데 하여튼 가성비로서는 엄청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키에사 가능할까? 볼까요? 키에사 엔지랑 이렇게 봤었을때 키에사 3카 쓰고 가격 비교해서 애도 한 2카 3카 쓴다 치면 은 급여에다가 공격적으로, 오케이, 급여 1차에다.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 키에서 바꿉시다. 오케이. 아니, 뭐야. 자, 이거 보내고 키에서. 와, 이거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 아. 시참 안 될까요? 시참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말, 진추 부탁드릴게요. 됐다 키 회사 이렇게 갖고이팀 와.. 쓸만한데 다음에 언제 이 영상 보시고 진짜 이팀 이렇게 만드셔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그팀 체감 한번 해볼게요 프링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추천 감사해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이탈리아 팀 저장합시다 어 이거 저장 어떻게 하냐 스쿼드 이탈리아 3억 스쿼드 음 스쿼드 저장 오케이, 스커드지장됐고 됐다, 어. 나쁘지 않다. 오, 야, 이 팀, 괜찮은데? 애들 뭐, 공격적에다가, 에, 발로텔리도, 완전히 그냥, 스트라이커로스 진짜 몸싸움에다, 어, 헤더까지 되는데, 속력이 약간 느린다는 점. 하지만은, 몸싸움으로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 부분 나쁘지 않다, 본다. 음. 근데 이 팀들은, 애네들은 다 구할 수 있는데, 레티치아 네, 구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음. 나중에 여튼 진짜 맞춰서 오시는 분 있다면 은 그분 팀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진심으로 와.. 대박이다 <웃음> 그럼 딱 3억 안돼요 어 그렇게 맞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맞춰본거라서 어.. 그냥 하시고 싶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 어.. 저렇게 굳이 안해도 돼.